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살단수 너무 옛날에 대 감성을 좀 다룩하게, 네. 조금 더예지를습니다 빨래, 빨래 거리가어 아, 그 위에, 그 위에. 자, 볼게요한번 쓰려고 했죠? 카메라가 있 걸어가다가. 관점. 우리 <웃음> <웃음> <고지 웃음> 최강 관점. 어, 처음 들어오는 그 상황을 좀 찍겠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동선으로 마무리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까지 아, 와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까지 멈추는거 아니야? <웃음> 거기서 멈췄다. 멈췄다. 아, 다시. 아, 오케이. 액션! 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엄마 맞춰도 괜찮아요. 엄마 앞서. 네, 엄마 도 돼. 안전도 조금 주의를 봐준 다음에 바닥을. 디미컬스 아, 빠져가지고 네. 6시간짜리 모은 걸로 샀어. 현질한거아니고 어. <놀람> 뭐? 지금 몇살이세요나이스뭘 <웃음> 물어? 가슴 아우에요 쏘우에요. 어. 쏘우에 가슴 아, 아, 아. <놀람> 기대는 거야? 부럽지 않아, 좀쓰릴뿐 위에서 찍는 앵글이라. 카메라를 살짝 본다든지 너무 안 보. 셔 시야. 네, 오케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니다이습니다리아어지세 마리 옵니다. 들라 그랬는데 막어딱 아, 귀여워. <웃음> 어. 진짜 조심하세요. 음. 무학 소리와 함께 없어지는 <changing squash annoyed> 수가 있어 시절부터 무서워하던 쌀이 나무 회줄이 나는 아직도 엄마 앞에서 조리 한대맞고 싶어요 한 번만 해 아 어, 이제 얼굴에 좀 붓기가 빠졌네 다시 찍어될것 같은데 아침 다시 찍어야 될것 같은데 아침 거? 다시 찍을 까가만어도 힘들면 내게 기대요 공이아내 좋아. 좋아. 좋아 우리의 사랑 여름이지 우리의 사랑 여름이지 달려! <웃음> <웃음>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를 짜놓고 네. 있는 거 치약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짤때 엄청 힘주잖아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러시아 그래도 그만큼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오면 그걸로 만족이늘 작업이 이습니다 짧은 시간 2분, 3분의 분량을 내기 위해서 그게 12시간은 짧은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촬영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촬영이 이렇습니다. 회초리는 뮤직비디오를 찍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게, 회초리라는 노래가 사실은 되게 오래간만에 하는 깊은 트로트잖아요. 과연 이 노래가 뮤직비디오와 합쳐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놓고, 노래와 상관없는 영상을 좀 만들자. 왜냐면 노래가 너무 깊다 보니까, 그렇다고 내가 회초리를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뭐, 이젠더 이상 때려줄 사람이 없어요. 쌀이나무를 뭐 찾아서 탁 꺾고, 막, 이거를 회초리로 만들고, 잘못하면 방황하는 씨, 막, 엄마가 뭐라래! 그래 막, 나가고, 막. 이런 거를 찍고 어떤 가사에 맞추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좀 노래와 안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영상은 영상이고, 또 노래는 노래대로 해서, 회초리라는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매는 많이 맞죠 학교 다닐 때매 많이 맞죠 많이 맞게 생겼잖아요. 맞은 데또 맞고. 나물지도 않아. 선생님들한테 왜 맞는 대로 돌아가고 싶진 않은 것 같아요. 가사를 직접적으로 올려놓고 봤을 때, 아, 진짜 내가 회초리를 맞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저는 이제 아버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어머니가 계시지만, 그런 이제 준비,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지 않았지만 상상의 어떤 막연한 그리움 같은 또 누군가에게는 나에딱 맞는 노래일 수도 있고 오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캔디 크러쉬 진짜 어려운 거를 두 시간 만에 합박했어요 너 친구 좀 해줘라 <웃음> 캔디 크러쉬 친구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친구한테 뭘 받을 수 받을 거냐고 물어보던데 그래서 친구가 없더라고 나한명도 6 시간짜리 공짜로 받아가지고 응. 촬영 중간 중간 쉴 때마다 페디 커시를 했어. ISF. ISF. 분석이죠. 내가 이두번 했는데 두번다 ISF. 분석이더라고. ISFJ가 용감한 수호자의 성격. 이야 어. 나서는 건 싫어하지만 관심받는 것을 좋아. 해관종이야관종관종 <웃음> 관종. 어느 정도는 맞요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거에 대한 관심도는 되게 좋은데 굳이 맞아. 안 나서고 싶어. 참 희한하지. 응. 조용하고 내성적이지만. 관계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만들고 유지하는 등이 데... 이거는 또 아니야 잘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그렇게 큰 노력이 없는 거. 같아. 다 맞진 않겠지 100%. 다소 뒤끝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상처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유형이다. 많이 받지. 아이돌 전부는 변한 거. 같아. 훨씬 더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교적으로 놀고 말이래. 자랑같은때 나가면 먼저 막 하겠다고 막 까불고 그다가 아이돌을 이점으로 아이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존감이 완전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가 노력한 시간과 어떤 그런 거에 비해 너무 얻어지는 게 없으니까 진짜 내가 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되게 길어지면서 확 바뀐 어떤 계기가 좀 됐던 것 같아요 타인에게 관대하고 본인에게 엄격하네요 과거일 기억잘하 <웃음> 이게 다 맞진 않겠지 다 맞진 않는데 탈탈탈 털어서 딱 요약하면 뭐냐면 좀 소심해 이게 내가 깻는동생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다 깻잎이 뭐지? 방송에서 되게 쿨하게 아니 그 밥을 먹는 타, 타이밍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되게 깊게 생각하니까 아 기분 나쁠 수 있겠구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상황에 따라서는 잡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 두장 먹어. <웃음> 내가 시선을 조명쪽에 두면 되나요? 이렇게 돌아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머리가. 돌아오셔도 돼요. 한이 정도 때도 괜찮고요 네. 아 여기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지고 있는 촬영이에요 지금 제가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데 세트 한번 바꾸는데 이렇게 많은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조명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금 저의 체력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촬영을 해서 끝까지 오늘 출각 때만 좀 잡아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서 목소리가 커지는 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더잘 만들기 위한 과정이에요 준비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 가야돼요. <목소리> <목소리> 우리도 갔다 1이 가는 거같 응. 어디야! 이층와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 장시간 촬영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인 됐다가 남다다 화셔야 <목소리> 오늘 구분되어 있는 것 같지? 지금은 사이적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습니다 아, 수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예.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이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근 네. 퇴근하면 쌩쌩해진다, 어떡십니다 아, 네. 퇴근하면 쌩쌩해진단 아, 말이지. 네. <웃음> 네, 오늘 이렇게 싱글 앨범 회초리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함께 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냥 뮤직비디오에 준비된 데 가가지고 리싱 카면 되고 연대하면 되지만요 이렇게 정말 많은 인원들이 피땀 흘리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뮤직비디오가 나올지 기대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춘희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안녕. 갈까요? 누가 백을 놓고 간거데여러 자, 가시죠. 안녕!